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디어달리아의 블루밍 에디션 3죠? 파라다이스 소프트 드림 블러셔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작년에도 제가 디어달리아의 블루밍 에디션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디어달리아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블루밍 에디션이 출시가 됐을 때어 블러셔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좀 뒤늦게 제가 사용을 조금 오랫동안 해보고 어 지금에서야 영상을 어, 남겨보는데 디어달리아 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비건 뷰티 아실 거고 용기 자체도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클린 뷰티를 선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블루밍 에디션의 블러셔 자체는 스킨 핏 블러셔 와 프라이머 블러셔 라고 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을 자세하게 보면 이 디어 달리아의 그 시그니처 팔각 모양 그대로 보실 수 있고 심지어 이 안에 컬러를 보면 이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컬러가 아닌 두 가지 컬러 또는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게 출시가 됐어요. 하나씩 하나씩 컬러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컬러와 그다음에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세 가지, 요 하나로 세 가지 컬러를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심지어 이두 가지 컬러를 그라데이션으로 사용을 했을 때좀더 유니크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블러셔를 표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해피니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플럼과 코랄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돼서 출시가 됐는데 저는 코랄 컬러보다는 플럼 컬러가 좀더 많이 어, 섞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쿨톤 분들이... 그러니까 쿨톤과 웜톤을 생각해서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출시를 한것 같은데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좀더 예쁘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를 했을 때 당시에 이렇게 한 개를 사면 한개 브러쉬를 주는 행사 때 구매를 해 가지고 세 개의 브러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브러쉬를 좀 사용을 해보니까 디자인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요런 파스텔 톤의 핑크 여심 저격하는 요런 브러쉬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엔 너무 좋으나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살짝 이 블러셔 가 뭉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단점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겁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라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할 때는 양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우선은 제가 해피니스 컬러를 먼저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코랄 컬러와 플럼 컬러가 살짝 있는 컬러를 먼저 볼 위에 올려서 점점 진해지는 구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짝 뭉치는 감이 있어서 양 조절을 진 진짜 잘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런데 제가 블러셔로 올렸을 때 진짜 좋았던 게 제가 좀 모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같은 진짜 모공을 메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엔 좀 옅은 코랄 플럼 컬러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플럼 컬러는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컬러고 요거는 사실 코랄 플럼이라기보다는 거의 플럼에 가까운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예쁜 컬러고요 사실 입 컬러를 좀 약간 다운 시키고 치크를 치크로 약간 유니크하게 메이크업을 좀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살짝 컬러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생기 있게 표현할 수 있어서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치크 컬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다 올려볼게요. 플럼 컬러 자체도 너무 과하지 않은 플럼 컬러. 맑게 올라가는 컬러라서 핑키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핑키한 플럼빛 컬러에 좀더 가까운 플럼의 치크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럼빛 핑크의 치크를 어,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핑키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정말 찰떡으로 어울리는 치크 컬러예요. 두 번째 컬러는 조이 컬러로 화사한 핑크와 생기 넘치는 이 피치가 같이 되어 있어서 뭔가 달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의 치크 컬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한 컬러라서 제가 이세 컬러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한 컬러거든요. 제가 피부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싹 다시 지워가지고 왔고 립 컬러도 약간 피치 컬러에 맞는 컬러로 입술을 살짝 올려왔어요. 핑크와 피치 컬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해피니스 컬러보다는 확실히 그라데이션의 경계가 확실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어... 피치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약간 핑크 컬러를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는데 제가 사용했던 브러쉬로 어, 사용을 해 볼게요 우선 밑에 중요한 건 연한 컬러부터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컬러를 올리는 게 좋아요 약간 이 브러쉬 자체가 살짝 뭉치는 게없잖아 있어서 양 조절을 특별하게 신경 써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 지금 보시면 피치 컬러가 되게 맑게 올라가요. 되게 맑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라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치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핑크 컬러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게 피치빛인데 옐로우빛도 살짝 들어간 피치 컬러라서 뭔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는 블러셔 컬러예요. 이번 이 블루밍 에디션의 치크 컬러가 치크 자체가 약간 모공을 싹 메워주는 게 있어가지고 따로 파우더를 올리지 않아도 보송한 마무리감을 주니까 저는 그냥 따로 굳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피치와 핑크 올렸을 때 약간 핑크 컬러보다는 약간 피치 컬러가 좀더 많이 드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약간 핑크빛이 더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피치 코랄, 피치빛이 많이 도는 컬러예요. 뭔가 사랑스러우면서 생기있어 보이고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치크 컬러인데 심지어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니까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개 컬러 중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컬러이기도 해요. 마지막 플래저 컬러는 드라이한 로즈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오묘하게 섞인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드는 치크 컬러예요. 컬러 자체가 그라데이션 자체가 베이지와 베이지 톤의 로지한 그런 감성이 들어서 음영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거는 웜, 쿨 상관없이 진짜 뉴트럴 톤부터 해서 모든 톤에, 모든 피부 톤에 다잘 어울리는 컬러로 되게 베이직한 컬러로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으면 되게 좋은 컬러예요. 제가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베이지 컬러의 로지한 감성을 담은 베이지 톤의 컬러를 먼저 올려볼게요. 피부에 올렸을 때 진짜 차분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올리니까 딱히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파데프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너무나 좋은 컬러예요. 약간 로지한 베이지와 베이지 컬러가 톤온톤으로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크 컬러예요. 앞볼 쪽에는 좀더 밝은 컬러로 올려주고 뒤로 가면서 점점 컬러가 진해지는 느낌의 컬러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뭔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감이 돌더라고요. 이 요것만 올려줘도 메이크업이 정말 싹 달라진 느낌. 제가 지금 아이메이크업은 계속 똑같고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그쵸. 지금까지는 좀더 생기가 있었다면 요거는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디어달리아의 블루밍 에디션 파라다이스 소프트드림 블러셔 3개를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